안녕하세요 <목소리> 여러분 윰댕의 자파점의 주인 윰댕입니다 안녕살세요네 벌써요? 오늘의 물건은 바로바로 이허비시 바로 자옷입니다 예!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그린민트를 제가 입고 왔어요 제가 오늘 이거 입은 디자인이 가장 베스트 상 자 이제 15분이 넘었으니까 구매 링크를 띄워드려야 돼 왜냐면 지난번에 너무 갑자기 매진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자 빨려 <웃음> 오늘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이제 링크 열어주세요 자 이제 채팅창에도 제가 링크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파점에서 특별가로 상품 안보이세요? 잠시만요 아또 벌써 트래픽이 초과됐다고요? 헐. 여러분 지금 안 들어가시는게 트래픽이 초과가 됐대요 에? 지금 뭐..뭐야? 뭐, 뭐 뭐야? 방금 링크가 열렸잖아요 여러분 천천히 천천히 사장님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대표님 아니,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지금 트래픽이 초과돼가지고 벌써 지금 사이트가 조금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서버를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<웃음> 어. <웃음> 너무 떨려요. 그러면은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안 떨리실 거예요. 일단 소재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코지로즈 바자마의 소재는요. 계속 떨리는데 어떡하지? 사장님 지금 이 라이트 그린 색상이 지금 매진됐나요? 아 매진이 됐는데 지금 뭔가 시스템 이상해서 이 계속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? <웃음> 아 저도 <웃음> 라이트 그린 색상 여러분 매진입니다. 매진됐는데 근데 아금 아 마감 인박 이거 오늘 쓰기로 했는데 마감 인박 아... 쓰기도 전에 주문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가요, 사장님? 주문하지 말아주세요. <웃음> 여성용은 지금 크림 색상 남았고요 남성은 멜란지 그레이랑 라이트 그린 색상 남았습니다 자자 자, 크림 색상이 남았는데 뭐 혹시나 비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한번 보세요 선물 받는 느낌이 없어니아 크림 품절됐어요 크림 색상 품절됐습니다 자 요거 품절됐으니까 남성용 멜란지 그레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남성용 남성용을 입었어요 그레이도 너무 예쁘죠 텐실 소재로 된 잠옷이 되고 매진입니다! 와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쏠뜩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또 우리 허비씨 잠옷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기쁜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다 입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저를 믿고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이거 딱 사서 솔직히 솔직히 마카롱은 그냥 드시는 거니까 했고 잠옷은 여러분들이 사실까 했는데 웬걸 지금 30장이 초과가 됐는데도 110벌이 지금 매진이 됐어요 하, 여러분 정말 이 댕댕 파워에 제가 매주 놀라고 있습니다